이왕 보시는 김에 구독, 좋아요, 알람설정 부탁드릴게요 진짜 제발 어 아, 근데 티... 티티셉첸이 좋다 괜찮다 와 상대편 챔피언스였네 아 대단한 운그 정도지 아, 진짜 진심 얼마나 빠르니 얘들 패스라는지 그냥 단지 손으로만 했더라면 킬리안 음바페 모르겠지만은 잡는 들 쳇첸코 페리시치 공 받습니다. 다음은 누굴까요? 무결점 스트라이커 쳇첸코 리버풀의 케라 음..근데 안돼 <웃음> 바로 뚫려버렸어 어, 저런 팀 들고도 나한테 바로 뚫렸다 이거는 그냥.. 실력이 챔피언스는 좀.. 챔피언스가 저 정도라고? 의아한데 챔피언스가 저 정도밖에 안돼 대리? 대리인건가? 와 잘하네 오늘따라 우리 팀왜 이렇게 좋아. 로빙 패스 넘겨줍니다. 아주 좋은 시도입니다. 와세페 움직임봐. 루드 굴릿. 아와세페 움직임 보고 와. 쟤는 아. 무조건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. 와. <목소리> 와, 세친 <스틴> 미쳤다. 와, <목소리> 야 돌파. 내가 찾던 선수다. 와, 제다. <목소리> 다 <잘하는> <목소리> 챔피언스 맞음. 와이파이라서 변명 어, 변명 어, 님 솔직히 말해보상 내리쇼 네, 진 사쿠따기들은 왜이렇게 챔따기가 붓따기한테 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. 어느 정도 실력을 가지고 있어서 짐스간 건데, 넌 그냥 대리야. 딱 봐도. 이거 말해봐봐. <웃음> 변명하지 말고 어이 뭐야 모이카한테 <웃음>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장비 탓을 안고 그렇기 때문에 딱 봐도 어, 이게 들어가네? 챔스 <목소리> 따기가 5대1로 풋 따기한테 발리다. 재밌네. <웃음> 지금 첼시어램 쓸수 있는데 덕배, 아자르, 뭐 되게 많지?